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저는 주에라도 싫지만 남유진도 정말 너무 싫습니다. 남유진이 후기에서 탈락하고 남만중의 유산도 한 푼도 못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통쾌한 일들이 있을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비밀의 여자는 정교회 역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지만 하나하나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악당 주애라에게 나쁜 일을 당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정겨울의 이야기 중심이지만 작품에서 과거의 못된 악당이었다가 현재는 아무렇지 않게 착한 척 가면에 쓴 나쁜 인간들의 이야기도 공개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남유진의 아빠이자 yj그룹의 회장 남현석이 있습니다. 남현석은 하루빨리 아버지인 남만중이 죽기만을 바라는 인간인데요. 남유진은 이런 남현석과 차영란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최악의 쓰레기 같은 기생충이죠. 남현석은 후계자리를 얻기 위해 형인 남지석을 사고로 위장하여 크게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남현석도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과연 묻혀있던 남현석의 죄는 어떻게 밝혀지게 될까요? 우리의 정겨울이 남지석의 억울함을 풀어줄 텐데요. 그 과정을 말씀드려봅니다. 먼저 정겨울이 남현석과 남지석의 과거를 알게 된 경로는 주에라와 남유진을 쫓다가 우연하게 알게 됩니다. 현재 정겨울은 남유진과 주에라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오세린의 모습으로 남유진을 유혹하고 있죠. 오세린은 미모로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훌륭한 능력을 선보이며 남유진의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남유진은 오세린과 주에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유부단한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겨울은 주에라를 꺾기 위해 훌륭한 기획안을 짜내고 대형 거래처 계약을 성사시키며 한순간에 남유진 그리고 회장인 남현석과 명예회장인 남만중의 신임을 얻습니다. 남만중의 집에 초대된 정겨울은 남유진과 지혜라 범행에 대한 단서들이 있는지 찾습니다. 본인이 살던 집이라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남지석의 그림들을 오랜만에 보게 되었는데 그림 속의 여인이 서태양의 엄마 서정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정겨울은 다시 남지석과 서정혜를 이어줍니다. 남지석은 과거의 첫사랑이었던 서정혜를 만났고 재회의 눈물을 흘렸 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서정혜는 남지석의 사고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장면이고 아픔의 순간 이어서 기억하기 싫었지만 서정혜 는 침착하게 그때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정겨울에게 말해줍니다. 남지석과 서정혜가 만나려고 서로 반대편 길에 서있는데 남지석을 어떤 대형 트럭이 치고 도망간 것이죠. 한마디로 남지석은 뺑소니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범인도 잡지 못했고요. 이때 서정혜는 아주 중요한 목격 증언을 합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남현석이 근처에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똑똑한 정겨울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죠. 대형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남지석은 후계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득을 본 사람은 남현석이었죠. 정겨울은 서정혜에게 차량 번호를 기억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서정혜는 다행히도 번호를 적어놨었습니다. 정겨울은 그 차량 번호를 가지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사고를 낸 기사를 찾아냈죠.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 남면석이었단 것을 알아냅니다. 정겨울은 남만중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만중은 크게 분노하여 남면석과 남유진 그리고 차영남까지 모두 내조사버리죠 남유진은 돈한푼 없는 거지 신세가 되고 주에라도 정겨울이 그녀의 악행을 탈탈 털어서 남유진 주에라 모두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스토리가 연출될 것입니다. 항상 정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줬던 남지석 이번에는 정겨울이 그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남지석과 서정혜의 만남도 이어주면서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계속되며 좋은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남연석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지석과 서정혜 그리고 정겨울 정영준 서태양이 밝고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